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h a t they a 아 e 제 i t 제 p s 제 t up, sit up, s 제 t up, s 아 t up, sit u 제 sit up, sit up. Tell me, s 이제 up, 잘 있었어 오 화내는 거야? 아니요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너무 오랜만에 왔잖아 너무 한거 아니야 나를 잊고 있었던 거야 파뚝파뚝 매일 매일 매일 와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맞지? 세란아 큰일 나 제란 너 보고 싶었다 <웃음> 어 거의 마약 탐식이야 아 마약 탐식이고 그데가자그 여기다 줘, 여기다 줘, 여기다 줘. 빠른데. 재롱이 나봐, 오늘가 재롱이 찍는 선물 사찍줘 잠깐만, 그러이거 어떻게 해야 잘 찍지? 아, 있어 보자. 자, 자, 그럼, 그 재롱이 찍는 선물 사했어재 여기 앉아. 그래.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큰아 혼자 찍어 볼게 여기 앉아 있어봐. 자 일단은 아니, 저기 잠깐만요.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. 여기,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. 짠! 오, 짠! 아, 고맙단 말은 해야지. 고맙단 말도 안 나와 가져가?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해줘야지 마음에 들어? 포기 모자마자 포기 쥐어 뜯어졌어 포기 마음에 들어? 어, 진짜 뭘든 마음에 쉽게 들어간 사이네네 선물을 많이 사왔단 말이야 또 선물 사온 거는 아 이거는 큰나 어, 가 이거는, 이거는, 이거는 뭘 많이 사는 사은품이야 사은품 잠깐만, 사, 사은품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자와와아와앉아 뭐 자, 앉아봐. 앉아 또 이, 이거 보고 반응을 와잔 얘는 푸와와 푸. 와와와푸와와와와와우와와와와와수누피와 눈이 다어 그리고 이건 내가 사온 선물이야. 포키. 오, 재롱 잘 재롱아 포기포기 재롱아. 재롱 진짜 왕귀여워. 재롱아. 재롱아. <웃음> 재롱아. 재롱아. <웃음> 재롱. 재롱이 진짜 아 재롱아. 재롱아. 재롱아. 재롱아. 재롱아. 재롱아. 재롱아. 재푸아아 우리 애기 곰돌이 뿌 아이고 사이즈 고민만 3 0분을 했는데 한 보람이 있다 뭐 진짜 귀엽다 천사 같지? 옆모습 이쪽 옆모습 뒷모습 오케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스누피야 유치원생 같아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유치원생 같다 온보같지 제목아 이야, 재롱이 너무 예쁘다. 아이고 옷 입어줘서 고마워. 혹시 집이 짠나는 없니? 너 이렇게 예쁜 거 보여줘야 되는데. 택되고 짠나 보여주자. 근데 얘도 약간 크다. 시가 지금 딱 맞아. 너무 귀여워. 우리 재롱이.